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유튜브의 구독, 네이버 블로그의 하트 모양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은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미래 직업 스킨케어 스페셜리스트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문교부에서 발표한 초·중·고교생의 희망 직업 Top 10을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뷰티 디자이너 라는 직업이 눈에 띄는군요 2018년도 중학생들에게는 6위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니 뷰티 디자이너 순위가 4위로 껑충 뛰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뷰티 디자이너 중 스킨케어 스페셜리스트가 현재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페이셜 케어는 본질적으로 피부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 멀티 스텝 스킨 트리트먼트입니다. 페이셜 클렌징 엑스폴리에이팅 및 영양 공급으로 피부를 맑게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를 젊게 보이게 합니다. 바디케어는 바디오일 천연 성분이 풍부한 모이스처라이저를 포함한 감각적인 바디케어 제품을 이용하여 피부를 최고의 수화작용, 편안함을 제공하게 됩니다. 스파는 물로 목욕하는 것이 질병치료의 대중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고대시대 이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일반에게는 온천 목욕이라고 하고 에스테티션에게는 물을 이용한 관리라고 합니다. 이런 관리를 위한 전문직으로 에스테티션, 스킨케어 스페셜리스트, 스파 관리자들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관리를 받은 분들은 사회에서 각자 본인들의 역할을 하면서 건강과 미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위에 모든 전문가가 여러분의 건강과 미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